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정말 많은 호구들을 보았습니다. 적게는 50에서 100만원대의 스마트폰을 사주고 바로 여자가 잠수를 타게 된 경우부터 많게는 운영하는 사업체 전체를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죠. 이 호구들의 특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력이 넘치지는 않습니다. 저도 딱히 잘난 외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주의라서 지능형 꽃뱀이 든 감성파리형 꽃뱀이든 협박형이든 아직까지는 내상을 당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원빈이나 송중기급의 왁구가 나오고 영앤리치에 베트남어까지 완벽 구사하여 유머를 갖춘 사람의 경우 여자에게 인기가 많아 배가 고플 때마다 떡 섭취가 가능한 사람은 당연히 꽃뱀에게 설계를 당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반면 매력도가 떨어져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설계를 당하죠. 그 호구들은 꽃뱀들의 사탕발림 작업 멘트와 그들의 전략인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병 한병 들고 딜을 하는 것처럼 떡을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꽃뱀들은 떡을 던질까 말까가 아닌 줄까 말까를 시전하며 주머니를 다 털어가 버리는 수법을 쓰게 되는데요. 한 달이 건너 알던 한 분은 베트남 여자를 만나 핸드폰과 오토바이를 사준 사람이 있었죠. 주변에서는 왜 사주냐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불쌍하잖냐 라는 대사였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베트남 여자에게 마사지샵까지 차려주게 됐고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 또한 불쌍하잖냐였죠. 그리고 술집을 하는 한 여자를 소개받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가게를 차릴 때 빚이 있어서 대략 한국 돈으로 2천만원 정도 남은 빚을 갚아주고 평소 술 마실 때마다 이에는 다른 베트남 여자 다르다니 뭐니 하면서 주변인들의 조언을 무시하다가 같이 가게를 1년 조금 넘게 운영하던 중 나중에 그 여자가 다른 베트남 남자와 바람이 나서 빈털터리로 쫓겨난 사례도 있었죠. 쫓겨난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정말 억울해서 한국 돌아가서 돈 왕창 벌어서 다시 온 다음에 보란듯이 맞은편 가게에서 술 왕창 마셔버릴 거다 라는 화려한 복수를 꿈꾸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다가 몇달뒤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국 돈을 제 통장으로 보내줄 테니까 환전을 좀 해서 그 여자에게 전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헤어진 거 아니었나요? 했더니 한다는 말이 헤어졌지. 그런데 그 애가 아프대잖냐 듣다가 제가 암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이렇게 꽃뱀이든 타짜든 설계를 당하게 되면 신도 못 말리게 되죠. 그리고 단타치기형 꽃뱀이 아닌 장기투자형 꽃뱀의 경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상을 제대로 검증하기 힘들기에 오늘 제가 단타치기형 꽃뱀이든 장기투자형 꽃뱀이든 콩깍지가 씌어지기 전 썸을 타는 분위기에서 그 여자가 꽃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저만의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중에 베트남에 온 남자에게 가장 무서운 재앙은 무엇일까 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을 대략 요약하자면 술집이나 클럽 등에 일하는 윤랑녀와 떡을 먹다가 코가 걸리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는 시나리오 영상인데요. 아무튼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고 그 썸녀와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를 봐서 그 영상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아는 형 중에 말이야 로 시작을 해서 저 영상의 썰을 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면 세상에 살다 살다 그런 호구가 어딨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 호구는 베트남어로 딸이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에 베트남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문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퍼가기 쉽게 아래 설명문에 남겨드릴테니 복사 부여넣기로 하여 메모장에 저장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호구서를 마치 정말 웃긴 이야기 마냥 여자에게 해주었을 때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웃으면서 정말 그 여자 못됐다고 말하고 남자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여자네 집이 가난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이죠. 투자의 경우는 그냥 정들기 전에 정리하시길 추천드리고 혹시나 이 영상만 보시고 당하는 남자가 바보 아니냐 도대체 뭔 내용이길래 저 영상 이야기만 가지고 호구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영상을 클릭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시청자분들 중 꽃뱀들을 역관광시키는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조금 악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영상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댓글로 원한다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다는 시청자분들의 수가 500명이 돌파할 경우 그 방법을 블로그에 제작하여 링크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그 수만큼 빼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절대 걸리지 않고 무개념 꽃뱀들만 걸리는 전략 즉 눈눈 이의 전략이니 절대 사파의 스킬이 아님을 먼저 밝히는 바입니다.